소식 <웃음> 있잖아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희 6학년 선월 중 이치생 처음 합격했습니다 진짜 행사 갔다 왔는데, 방금. 행사 다녀오는 길에, 아, 오늘 발표가 날 텐데? 오늘 발표가 날 텐데? 하면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들어가서 계속 새로 고침 누르다 보니까 딱뜬 거예요, 합격자 조회가. 바로 그 자리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둘다 합격이 딱 돼가지고 이번에 조금 불안한 것들이 있었어서 너무 이렇게 왈칵 눈물이 왈칵 차올라서 진짜 길거리에서 눈물 그렁그렁 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저 자유예요! 매번 꼭 갑시다 선생님 보인 같아요 여기가 헬기장이다 헬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어 약간 멀티저스 같아 좋아요 어, 나에겐 여기가 정상이야 가릴 거야? 어 진짜로? 야, 어 그렇게 멀지 않아 나 기어 내려오면 어떡해? 나 녹아서 내려올 아니, 수 있어 아니, 우리 아까 저기서 매봉이 이때부 있잖아 그래 온 김에 응. 마치 네이버 지도같은 오 정상이야?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잠상에 <내부에 목소리> 도착을 <목소리> 했습니다 오케이. 맛있습니다. 난... 맛있다. 이제 매봉마롱으로 공룡마이 아니라 어? 매봉마롱. 아 좋네요. 밀키스잖아. 그니까. 여기 막걸리야 밀키스지. 오 냄새 냄새. 아 진짜 맛있겠다. 네. 아 오늘 플랜 아주 좋았어 근데 계속 국수 욕심이 들긴 한다. 야나 지금 살짝 배가 안 채울 것같아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직 그냥 조금 덜 먹어서 어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아꼈어 냠 나도 보고 싶겠다 나도 보고 싶었다 어! 따끈따끈해 음음음음 <웃음> <웃음> 당장 아니야? 어 좋아요 어, 네. 좋아요 옷에 대해서음 좋아요 이 만든 거를 서로 주는 거요 좋아요 좋아요 오, 오! 이 문제만 같이 얘기 불가리와 도구쿠리아가 만나서 일늘분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고 재능 있는 여성분들에게 세이그너치드러의 기부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배우 이유미 님 축하드립니다. 반갑하세요 감사합니다. We have a s p e c 와 매력 맞추는 모습으로 어제 아쉬웠지?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벌써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아이들이 엄청 일찍 정리를 해줘가지고 집에 일찍 갑니다. 조기호, 근데, 화이트는 아니, 아니,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있어요. 거예요? 하염하염. 아. 하염. 오, 오, 대박. 완전 그냥 꾸며져 있네. 아, 진짜 키우고 오, 진짜 귀여워. 오, 괜찮은데? 오. <웃음> 야, 되게 넓어. 그니까, 여기가 30몇 평이라고 해야 여기 조명도 있어. 근데 되게 좋아. 오, 야, 여기 드레스는. 아, 드레스는 빌릴 수 있다? 아, 있는 수 오, 있는 거야? 야, 대박. 소품 짱 많은데? 야, 진짜, 진짜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 집에 있는 화관이라도 가져올까 했거든. 오늘 저는 완전 화이트 룩입니다. 지금 애들이 올 시간인데 아직 안 왔어요. 아니 다들 입고 오지 않았구나. 너야 평상복이니까 입고 올수 있어. 아. 입고 아 평상복이 아니라서 입고 올수 없어. 야 빽바지에 어야 뱃빠지 나도 뱃빠지? 평상복은 아니야. 아니 근데 다들 하얀 옷피스가 하나도 없어? 진짜 왜? 왜? 이안입왜많나 <웃음> 하얀 옷피스가 제일 많은데. 야 완전 예쁘지? 진짜 예쁘다. <웃음> 아, 뭐, 뭐, 아, 아, 아, 근데 보고 싶어. 아, 그? 진짜 이뻐. 주현야 너무 축하해.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 나도 몰라. 열심히 아, 가요? <웃음> 언제 울지는 몰라. 근데 대기 타고 있으라고. 노래, 노래, 노래. 뭐해, 김정은 이니야 김정은이. 어? 김정은이지. 아. 아! 나, 나, 나, 나는. 너 잡아야 돼. 어. 됐어? 아. 뭐해? 뭐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이 엔트리 꽃집 사장님 사장님 딸이 만든 꽃이고요. 이거는 스타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입니다. 어가거야 <웃음> 너도 하나 해. 좋아 그게 좋아? 응 내가 집올려어 근데 왜안 나오지? <목소리> <목소리> 와왜 이렇게 예쁘게 꾸며 그냥... 나는 <목소리> 찔끔해도 되는 거지? 야식만 이게 안야오 마이 갓 진짜 진짜 약간 어디 갔아이끝 얘들아 응? 생일 심플하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무슨 얼그레이 어, 이거. 무는 맛일까? 얼이레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이거. 나는 가거 나는 이 잘가! 잘이 이탈? 볼까? 이게내이 완전히 잠깐만발표냐 <pornografi> 응. 우리 입시생 3 명인데 3명다 붙었어. 음, 야. 야. 야. 아, 아, 정아 내년에 더바쁘겠네 그러니까. <웃음> 원래 입시는 내년에 더바쁘 맞아. 그렇지.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이쁘다. 아, 아,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이쁘 진짜 이다 졸업 스냅을 찍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친구랑 졸업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학위복 빌리고 같이 친구들 몇몇 시간 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오늘 학교 가서 사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또 찍으려면은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되니까 메디큐브 AGR 해주고요 사실 제가 졸업이 가능한지는 한 3년 정도가 됐고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유예를 하다가 올해 초에 그 졸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온라인 졸업이었어요. 졸업식도 없고 제 로망은 졸업식에 가는 거였는데 졸업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졸업식이 없는 그리고 학위증도 없는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학위증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여 p m 도 있고 <웃음> 라네즈 문 닫았잖아. 이렇게 다 사라질 수가 있나? 오 학교 오랜만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요 이씨 씨. 안녕. 제가 학생증이 있단 말이죠.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열려나오 대박. 대박 열린다. 친구가 와서 갈아입고 오늘 되게 가을 햇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웃음> 3년만에 진짜 너무 <웃음> 웃기다 됐잖아! <웃음> 아니, 진짜! 아, 잠시만!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경악스러워 너는 진짜, 진짜, 너짜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가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아 진짜. 아 볼드나워! 완전 예뻐! 네, 네, 네, 네. 역시 이화! 동산! 네, 네. 저녁 이화! 네. 안녕! 저희 인생네 컷 찍고 이제 신촌으로 가요! 짜니! 짜니! 안니 나 진짜, 진짜 왜 그래? 이구나? 손이... 방 나도 되게 속족냉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나 지금 해연이야. 너 해연이야? 어. 나 해. 지금 해연이야. 어. 나형 필요해. 왜 이렇게? 응. 여기... 어. 정훈 열심. 어. 나 좋다. <웃음> 분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도 안왔어요. 저만 온것 같아요. 여기에 실내화를 빌려주셔서 신었는데 230을 신었더니 조금 헐떡거리더라고요. 220으로 바꿔 신었는데 요건좀 낑겨요. 저발 사이즈도 줄었나 봐요. 다이어트하면서. 아직도 안오고들 있어요. 레빼로 가자. 아침에 너 갖고 온 거야? 응. 난 여기서 하나 골라. 선물 주는 줄 알았어. 선착순. 일찍 온 사람이. 나는 누누누배 누베. 고맙습니다. 넵 왔다 왔다 왔다. 레빼로를 준비했어. 선착순. 어머. 카와이. 대화. 아, 바리 오왼오 오 하고 어 착, 복가서 오, 고니옆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초도안돼아이딱 안무는 여기까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립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되게 쉬운거긴 하는데 아 쉬워요 저쉽지 아, 않은데 아 쉬워요 쉬워요 율동이 너동 뭐, 어려우면은 연습하면 해야지야는데어 아, 뭐. 그러면 안될거 같아 안녕! 안녕. 어이, 춥겠다! 더운데요? 아직 못 쪄요. 안녕. 아, 그러니까, 가운데에 비슷하게 앉아서 그나 전체적인 비례를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음, 맛있다. 짠.